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요내돈 1억이 없어지면서 매달 40만원 받는 방법 또 반대로 내돈 1억이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 매달 40만원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마나 답은 동일하겠죠. 내돈 1억원이 살아있고 매달 40만원 받는 것을 다 원하실 겁니다 오늘은 자 이런 케이스와 관련된 은퇴자산의 운용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내돈 1억원이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매달 40만원 어떤 케이스죠 아마 대부분의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내가 내 어떤 지금까지 투자했던 원금을 따지면 또 지금 현재 쌓여있는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때 아마 그, 그 돈이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한 1억 정도면 매달 4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뭐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이런 케이스죠 어쨌든 내돈 1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죠 안정적이죠 어쨌든 뭐 매달 따박따박 뭐 10년 20년 30년 돈을 받으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목돈 활용 기회가 상실하죠 연금이 개시되면서 그때까지 쌓아두었던 만약 그것이 잃억버리라 한다면 내가 다시 꺼집어 쓸 수가 없으니까 또 사라지니까 목돈 활용 만약의 경우 목돈 활용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상실. 두 번째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달에 내가 40만원은 10년 뒤에 똑같이 4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돈보다는 가치가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은퇴 자산은 10년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퇴는 수명, 20년, 30년, 뭐 40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볼 때첫 달에 40만원이 10년 뒤에도 40만원. 20년 뒤에도 40만 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내돈1억도 없어지고 돈 가치 하락을 커버할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단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음, 상담 오신 분의 사례입니다. 60세라고 합니다. 60세인데 일시납 1억 원을 일시납 넣고 달리 5%로 불려주는 뭐보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케이스인데 5% 달리로 불리니까 5년 후에는 65세죠.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달리 5% 인게 1억 2500만 원. 음 달리 5, 5% 5년 동안 굴리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이죠. 자 그런데 65세부터 이분은 매년 4.25%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1억 원을 1억 2,500만 원으로 불렸고, 그 1억 2,500만 원에 매년 4.25%, 연 530만 원, 매달 따지니까 약 4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내돈 일시납 1억을 넣어서 5년 후 5%, 달리 5%로 불려서 1억 2,500만 원은 사라진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돈을 같이 갈가먹으면서 받는 돈이라는 겁니다. 4.25%라는 것이. 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매달 45만원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똑같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목돈 활용 기회가 사라진 거죠. 내 돈을 갈가먹으면서 나오는 돈, 사라지면서 나오는 돈이니까. 두 번째,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달에 45만원 받았는데,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또 30년 뒤에 계속 45만을 받는다면 돈 가치가 크게 하락하겠죠. 물론 똑같은 돈인데 앞에서 많이 받고 뒤에서 적게 받고 또 앞에서 적게 받고 뒤에서 많이 받고 할 수는 있으나 결국 내용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결정적인 단점은 결국 내 돈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 돈이 살아있고 받는 연금,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비교해 볼까?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돈 1억 원이 그대로 살아있고 매달 20만 원을 받는다. 40만 원 있다 하고 매달 20만 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주변에 많습니다. 예, 런데 우리가 저축은행, 특판고금리기준, 특판고금리예금을 잘 찾아보면 요즘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르니까 내돈 1억 원이 그대로 맡겨놓고 매달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끔씩 나옵니다. 자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 비록 40만 원 아니고 20만 원이지만 목돈이 살아 있으니까 목돈 활용할 기회가 있죠. 자 단점은요. 앞서 40만 원에 비하면 어, 그 40만 원은 원금이 사라지고 내 돈을 갉가먹으면서 나오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비하면 매달 받는 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지업액은 작다. 그다음에 또 어떤 단점 여전히 있는 단점은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죠? 뭐 지금 20만 원이 10년 뒤에도 계속 20만 원 받고 30년 뒤에도 계속 20년 20만 원 받는다면 지금 20만 원에 쓸수 있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상실 되겠죠. 자, 돈 가치 하락을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돈 이렇게 살아 있고 매달 40만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돈 1억 살아있고 매달 40만원, 이 40만원은 변동 가능하다. 아 물론 뭐 은행의 이 예금이자도 이자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내돈 1억 살아있고 매달 40만원, 이것은 투자 상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 투자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주로 2등급, 이런 것들은 중이험 중수익 배당 투자 이런 상품들이 많죠. 주로 이제 투자 상품 가운데 고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또중이험 중수입 이 배당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크게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고배당 주식형 ETF. 자 배당이 높다 많다 그래서 고배당.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한다. 어, 수백 개의 배당을 많이 주는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 같으면, 어,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은 배당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업들이 배당을 매달 주는 기업들이 엄청 많고 하다 못해 분기, 석 달에 한 번씩은 대부분 줍니다. 자, 이처럼, 어,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주식들. 그래서 배당천국이라고 하는데, 배당, 그 가운데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어, 주식, 들을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ETF가 고배당 주식형 ETF입니다. 어, 제가 한 1~2년 전에도 한번 어, SPHD 뭐 이런 고배당 주식형 ETF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ETF들은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에너지 기업 또 통신 회사 이런 때 미국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거죠. 어, 미국 고배당 주식형 ETF가 대략 한연 5% 정도, 4%, 5%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배당형 이태포지만 다 주식에 투자하나요? 주식에 투자하니까 원본 변동성이 조금 클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제약회사라든지 통신회사, 어, 한국 같으면 전력회사 또 에너지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 다른 우리가 어, 예컨대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A 주식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은 배당이 어, 있더라도 아주 작죠 대신에 기업의 수익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 자체 성장,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변동합니다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인 기업들이라서 주가가 그것들에 비하면 배당 없는 주식의 성장률에 비하면 가격폭이 그렇게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이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높다고 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비하면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웨더 컨셉 올웨더 컨셉 이라고 하는 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어 주식이나 경제 시장 경제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어 관리 목돈이 관리되는 그런 컨셉을 뜻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채권형 자산 즉 미국 국채 또 물가 연동 국채 장기 국채 장기물 국채 10년 이상 어 뿐만 아니라 큰 기업의 대기업, 회사채 이런 채권형 자산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 배당을 주는 주식형 자산, 배당 고배당 주식형 자산은 일부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큰 컨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혼합해서 섞어지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채권에서 나오는 국채나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 그 다음에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 그렇지만 배당주는 앞서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변동성이 크니까 대신 비중은 작게 또 채권은 원본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이자는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부분의 비중은 크게 이렇게 해서 올레드 컨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같은 올레드 컨셉의 저변동, 목돈의 저변동 상당히 안정적이죠. 저변동, 월 배당,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 이 같은 경우에는 내돈 1억은 살아있고 매달 40만원 정도 배당이 가능한 자, 이런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돈 살아있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내돈 살아있고 언제든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또 돈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언제든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 만기가 없다 어, 세 번째는 아무래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 매달 꼬박꼬박 배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본 자체도 자본주의의 추세적 상승을 믿는다면 결국 2, 3년, 4, 5년 계속 지나면 원본도 저 변동하지만 자본주의 성장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이 조금씩 오른다고 라 하는 그 자체에서 바로 돈가치만큼의 최소한 방어하는 능력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어쨌든 저변동이지만 원금은 변동합니다 우리가 은행 해금은 1억을 맡기면 한달 뒤에도 1억은 그 다음에 1년 지나도 1억은 이지만 이 같은 저변동이지만 배당형 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을 맡겼는데 한달 뒤에는 예컨대 뭐 1억 200만원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또 6개월 뒤에는 1억이 아니라 약한 낮은 9,800만원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를 때도 작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작게 떨어지는 이 같은 저변동성이지만 어쨌든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적은 변동성이지만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한다 가능하면 그래서 한 2, 3년 이상 부자할 수 있는 도도로 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자 오늘은 1억 원을 가지고 살아있다 또어 없어진다 이 개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 돈이 사라지면서 대신에 한월 1억 기준으로 보면 월 40만 원 내외 정도 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은행, 은행의 고금리 특판예금을 잘 찾아서 한 20만 원 정도 이억 기준으로 내돈 살아 있고, 세 번째는 투자 저변동이지만 그래도 원금이 변동하는 투자 상품 배당형 올 웨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로 잘 짜여진 채권과 주식형 잘 짜여진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는 것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돈 1억 없어지면서 매달 40만원 또는 내돈 1억 살아있고 <웃음> 매달 40만원 이 컨셉으로 은퇴자산에 대한 이해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장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